놀아, 우와.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랑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고싶나를 갖고싶지 까지나아누나 네, 천사다 목소리가 누가 좋아 누가 천사야? 아 깜짝이야 누가, 누가 천사야? 아 아니 이거 봐 입체 말랑이 거래판이야 오 대박 진짜 짱이다 누나 이거 오마이비키로 만들어줘 오마이비키로? 이거 색종이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그래! 우리 말랑이 고래 많이 하는데! 좋겠다! 좋지요! 오! 짜잔!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로 만들 수 있다니! 어, 나도 만들어 볼래. 자, 너도 만들어. 이 색깔로 만들어. 어, 좋지요! 나는 이 색깔로. 자, 그럼 만들기 시작! 자 핑크색 색종이에 반을 접어주고 슉슉또 이렇게 대문 접기 하고 슉난 볼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더잘 되거든 그다음에 이렇게 슉슉난 이걸로 이렇게 다음에 여기 반을 접어주고 슉 반에 반을또 접어주고, 슉! 또 접어주고, 슉! 재밌다, 크크크. 또 접어주고, <웃음> <재밌다. 웃음> 또잡아주고 또 이렇게 해서, 슈루루룽, 착!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접어주고, 슉! 반대편을 접어줍니다! 슉! 슉! 자, 그러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가 생기죠 세 번째에 이렇게 라인 여기를 따라서 딱 접어주는 거예요 슉! 아! 그리고 반대편도 접어주고요 슉! 나머지도 접어주고 슉! 반대편도 접어주고요 짠! 이렇게 접었으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펼쳐주면서 슉! 슉! 되면 이렇게 박스 모양이 생겨요 신기하죠? 여기를 풀로 붙여줄 거예요 풀로 붙여주고 짠! 붙여주고 짠! 붙여주고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려줍니다 여기 붙이다가 풀로 하려고 그 했는데 잘안 붙어서 순간접착제로 붙여줬어요 순간접착제 손에 묻지않게 조심해주세요 다음 이렇게 안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내고 이제 다, 다, 다, 다 접었는데 거의 마지막을 반을 접기 양쪽 다 마지막을 반 접기 해주면 보세요 이제 이게 완성이에요 어나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오케이 그래 땅+ 땅+ 땅 됐다 와와 <웃음> 이거 진짜 버튼이다 이거 봐 앞으로 나간다 우 재밌어 재밌어 우와 봐봐 우웅 우웅 나간다 와전벼라와 이거 엄청 재밌어. <머랑 듯해> 와 이거 재밌다 누르는 것만 해도 재밌어 스프링보다 더 튀어 오르는 것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머랑> <ootermin his feelings> 개구리야 뿅뿅뿅오오오오오오하오 <머랑 듯한> <오홉> 여러분 저는 이 영상 보고 따라 만든 건데 만들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 보시면 천천히 설명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 해 주세요 이제 여기다 그림 그리면 되지 어 이제 그림 그려보자 수락 거절 추가 오, 승인. 떡떡게 그려야지. 예쁘게 잘 그려야 돼. 오. 됐다! 음. 야. 짠 이렇게 6개 버튼이 완성 우와 뿅. 추가해주세요 추가 우와 이거 재밌다 경기같아 쇽쇽쇽쇽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스트레스 풀려 오 역시 추가를 외쳐줘야 돼 이생해 이제 이 버튼을 예쁘게 붙여줄 건데 제가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왔어요 짜잔 여기 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딱 해줄 건데 이거를 뒤집어서 뒤에 안 보이게 테이프로 예쁘게 붙여주고 짜잔 됐고 여기도 짠그래도짠 짠! 이렇게 붙여주고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튼튼하게 됐죠 이제 여기다가 양 옆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저는 이 버튼을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도 되는데 저는 본드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붙일게요 딱 중앙 위치에 이렇게 중력 조치을바른 다음에 오! 중간에 딱 나머지도, 붙여줄게요 양옆에 한 이쯤? 이렇게 해서 네. 하나 둘 여기에 예쁘게 꾸며줄건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캐릭터 모양을 잘라봤는데 이걸 붙여서 꾸며줄게요 이런 아이템들은 여기다가 예쁘게 배치를 해볼게요 어떻게 꾸면 예쁠지? 시작! 자 이렇게 짠! 이런식으로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 이제 딱풀로 붙여주겠습니다 먼저 하트부터 딱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띄요 이렇게 다 붙여줄게요 우와 말랑이 거래판 되게 잘 꾸며졌다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이렇게 예쁘게 말랑이 거래판을 꾸며봤는데 이제 말랑이 거래 해볼까? 좋지요 우와 입체 말랑이 거래판으로 처음 거래해본데 두근두근 두근두근 재밌겠다 자 그럼 나부터 음. 문어팝이랑 거래할 거 있나요? 문어파이 진짜 거래하는 거아니 장난으로 거래하는 거야? 진짜 거래? 아 진짜 거래? 음, 음...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은 장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거래하기. 오케이 장난 거래? 그럼 나는 어머어스 파이 오, 좋아, 승인. 오, 이거, 승인한테 느낌 좋다. 완전, 좋다 진짜. 오, 진짜, 나도 승인. c 래 신아. 이거야. 추가추가추가추가추가추가추가아가가추가추가추가추가추가더추가2 아, 아, 승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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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말랑이 거래판 진짜 재밌다 맞아 누르는 재미가 있어 오키님들도 색종이 있으면 꼭 만들어보세요 재밌다 개개개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입체말랑이 거래판 만들기 됐.